바로 디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바로 이킬 바로 더있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어디 어디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오 바로 바아 오요, 예준이 번야아 저서 저. 형수야만아잡요 에이, 우리 우리 수지 받아준시 대시, 잡죠. 이거 잡죠. 이거 또 누구 와요? 가자 가자. 제 잡죠. 제 온다 차차 차. 来事 nice. okay. 싸우는건 별로 안좋아 여기는 킬하면 중공점이 포인트 올라가니까 무조건 잡는건지 어디로 더... 갈까? 오랜만에 수준가고 갈까요? 음... 저희가 가장 안전한거 같죠? 아이템 얻기도 좋고 편해 물소리 나면은 그 죽임 되니까 그래도 잘 싸운다니 다행이고만 네 괜찮아요. 딱 준경 님 수준인데. 수준 잘쳤어 수준 내려요? 숨는 거 좋아하네. 딱 써요. 근데 원래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. 숨는 거 좋지만. 어, 그럼 한명 내려간다. 한 명? 두 2명? 명인데? 아, 그래? 네. 위에서부터 먹죠. 저 따라오세요. 음, 저 보이죠? 쏘러면 어디가는지 봐오고 한번 한번 붙어야지 뭐 죽을 땐 죽더라도 한 마리를 잡고 잡고 죽어야지 뭐 여기 세 마리 오는데 네 마리네 몇나 마리 오네 여기 어이어거뭐다기보이 잠깐 피투성이 아, 빛, 빛, 빛, 빛, 빛. 아 잡았어 한 명. 새끼가 어디서 깝고 새끼가 이거 이거. 다와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너 들어와. 비상사태에요? 어박깥에 거기 자, 나이스 다죽은구나 아, 엎드려 서 <웃음> 이러네 아기 뭐해? 여기 야어지야이빨총들어리총 들어요. 빨리 언덕현명도. 어, 아이술 타는데, 거기인데? 아니, 연막탄이에요, 연막탄. 차 타고 쩔게요 형, 차 타요, 차 타요, 지금. 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먹을 때가 아니에요, 먹을 때가 아니에요. 아, 잠깐만. 차를, 차를 타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추다 아, 아, 아. 아, 아. 아. 괜찮아, 괜찮아, 가. 차가 안 타졌어. 아, 그아이디 보는 게 아니었는데. 이게 차가 이게 렉 걸려서 F를 누르는데 안 타져. 아이고. 가이 어? 루키시좀먹었어요잘 모르겠어. 안에 한명 있어? 나오겠다. 나오겠다. 나왔다 옆으로 나왔어나왔어나왔어 나왔따 샤아 나왔어. 두명 두명 한명 더 나이샤 샤 두명이 끝 다죽었나? 다죽었네? 벌써 죽었어 의료 키트 후급상자 외에 사용하고 이거 의료 키트 사용하면 아예 풀피에요 네. 알죠? 네. 이게 바로 풀피 그거예요. 그냥 바로 쳐버려요. 그렇지. 그렇지. 야, 아, 여기 차박지가 한 분이야. 니그 제일 높은. 야, 다 아, 이다 쳤어. 다 쳤어. 다 쳤어. 다다 쳤어. 다 아, 어다 쳤어. 다 쳤어. 다쳤어어 나디아나오오빠아 존나 아프네. 아 존나 아프네 아, 진짜. 내가 다치 덟명이라대마왕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아, <웃음> 아까 들어오셨다 나가셨길래 반갑습니다 아, 너무 떨리셨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1등 하고 싶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형 기도해 주세요 할씨 <웃음> 제가 할수 있을까 이거 저러면 제가 어딘지 알 거예요, 아마. 아, 이거 10초 남았는데, 차. 이제. 너무 떨려, 지금. 차 타고 우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차를 타는 것보다 지금은 일단 움직이는 게 좋아요. 원이 좁잖아요. 제 움직인다, 제 간다. 차 움직인다, 차. 저, 저 병치는 죽을 거예요, 아마. 예. 네. 저, 저래서 죽어요, 저래서. 그쵸? 낫죠? 예. 네. 이게 웬만치. 여기 맞네. 두 명. 아, 연사 아니야? 안... 아, 옆에, 옆에. 아이고. 꾹꾹살이가 아 <웃음> <웃음> 한명 있어. 이아 쟤네.